좋은 소식이 있어요. 바로 '프로스 원어' 방송이 끝나고 끝나본가? 방송이 끝나고 저희 앨범 저희가 냈었던 앨범들이 품절이 됐다고 들었습니다. 이야.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아니 좋은 소식밖에 없네. 네, 좋은 소식이 여보세요와 데이브레이크와 로우페인트가또 역주행이 돼서 또 많은 저희를 모르시던 분들께도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. 너무나 좋았었고 우리 팬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저도 순위를 볼 때마다 늘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. 그래서 이 행복한 마음을 사실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이 감사드리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랑도 주시고 너무나 감동을 많이 주셔가지고 어쨌든 사랑해요 m not sure how to go. I'm not s 아 r e 아 o w to go. i 감 not sure how to go. I'm 역주행, 진짜, 진짜 이렇게 역주행. 뭐라고 해야 될 거야? 역주행. 와, 저한테도 이래, 저희한테도 이런 역주행이 오더니 윙크해달라는 글이 많다고 하는데. 아 그래요? 아, 나 하면 맞지? 하. <웃음> 아휴. 슈퍼 아 삼종 하트 해주세요. 슈퍼 아 야. 야. 이거를 할까 말까 진짜 그때 고민 많이 했는데 하게 됐죠 하하 네 하하트 라는 분도 있어요 이거 옛날에 부끄러워서 정말 하트가 천만 개 넘으면 애교 3종 세트를 보여드리라고 하, 하네요 네. 그러면 천만 개가 넘으면 애교 3종 세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? <웃음> 천만 개가 넘었군요 네. 애교 3종 세트 기요. 하나, 둘, 셋. 덥다. 잘 자요. 내일 출근 잘해요. 내일 시험 잘 보시고 파이팅 하세요. 좋은 월요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야 모두들 월요일 파이팅. 어내 oh, 얼굴 잘 나와